L er. 아니면 한두 바퀴 굴러 L er.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죠? R R R R R R R R R R R R R 오신 줄도 모르고 모 매진하다가 저 아, 인사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오늘은 저희 선생님이자 통역사 분이신 키키님과 함께 인도네시아어 배우는 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맨날 까분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좀 진지한 모습 보시니까 조금 약간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또 공부할 때는 약간 좀 진지하거든요 아금 빙하네 어나 이런 거 조금 응? 부끄러운데? 아. 아, 일찍 오는지 모르고 부지런하네 아 그쵸 그쵸 아, 약간 부끄러운데 소개를 좀 하자면 제가 공부를 할때제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딱 포스트잇에 이제 붙여가지고 침대 옆에 딱 해놓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포스트잇이 없어서 제가 이따가 선생님이랑 사러 갈 거거든요 좀 부끄러운데 일단 앉으세요 선생님 여기 여기 이제 다시 공부를 조금 진지하게 좀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복습이잖아요, 선생님. 음. 좀 궁금한 거를 많이 질문지를 제가 해놨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식당 주문이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먹고살자고 음. 하는 짓인데 음. 일단 파르미시 음. 민타메누 남자분의 경우 마스 음. 여자 마마마네마 파르미시 민타메누 그다음 이제 제가 뭘 시켜요. 민따 이니두아 라고 시키는데 민따 <목소리> 맥주를 시키는데 여기는 스몰과 빅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혹시 어떻게 물어보는지 이건 뭐죠? 양 끝질 양. 아따우 아따우 부쌀 네, 아따우 여기있죠? 월, or. 월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따우 월, 양 끝질라 아따우 부쌀 그니까 작은 거냐 큰 거냐 전 무조건 큰 거거든요 그러면 끝질 네 끝질 끝질, 끝질, 끝지 해주세요. 민탁 끝질. 오케이 오케이. 포장. 빵구스였나? 붕구스 봉구스. 봉구스. 제가 저번에 이런 걸 경험했어요. 내가 먹고 있는 거를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하나 더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건지 자꾸 여쭤보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뉴 노노 no, no, 띠다 뉴 이니 이니 계속 이렇게 해서. 이니 테이크업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접시러운지아 빨리 인도네시아어를 마스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음. 하나 더 포장해주세요 민따 붕쿠스 이니 사뚤라기 남은 거 포장해주세요 여게 음. 관건이거든요 아 남은 붕쿠스 이니 아 그냥 이거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되거든 이거 포장해주세요 라고 하면 됐는데 괜히 남은 거라는 그 단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음. 그 남는 오케이. 거라는 단어가 음. 시사. 시사. 그냥 쉽게 <웃음> 똘롱 붕쿠스이니 이렇게 붕쿠스이니 아니면 똘롱 붕스 시사. 아, <웃음> 시사.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가능 여부. 볼래. 볼래 나왔죠? 캔이라는 뜻이야 물어보는 거? 여쭤보는 거죠? 저 약간 스펠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선생님? 발음이 엄청 잘 알지 발음? 아니 아니 스펠링 스펠링도... 저딱 듣기만 하면 바로 적잖아요 바로 그거라고 눌리스 바로 눌리스 해버립니다 아, 한국에서 유튜브를 보고 조금 공부를 했었거든요 대댄 하시네요 어, 네. 독학 바구스 뭐 그냥 읽고 쓰고 말하다, 빗자라, 받자, 눌리스뚫리스뭐 이정도까지는 등아르까지 해가지고 제가 뭐 이정도까지는 뭐 막간, 뭐 미눔 약간 요런거 어, 아 이거 사러갈때, 위치접속사 나왔죠? 이 물건이 팍 있나요? 그니까 러뭐 만약에... 팽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거 좀 강조 좀 해주세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 펜을 쓰다가, 펜을 쓰다가 펜이 을 쓰다가 펜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근데 제가 약간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색깔 펜이 없는 거 색깔 펜이 딱 있다 그럼 내가 아따오 이것도 딱 아까 바로 집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집중을 못했어요 왜냐? 검은 불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문방구 가서 호스티시랑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해 드는 거를 조금 살 건데 그거를 살때이 곳에 이 물건이 있나요? 디시니? 아돼 아다가 이즈에요 이즈 그럼 디시니 아다 펜실 와르나 펜실 나왔죠? 펜실 와나. 와르나 색깔 펜 오케이 이제 제가 제 가장 이제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어에서 뭐세 가지를 좀 해놨어요 르비 에이치 르비의이에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르비 르비 괜찮나? 르비 네 이게 무슨 뜻이었죠? 더더 더 많이 지금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에르에요 에르 에르가 에르 그냥 에르 아니면 한두 바퀴 굴러 에르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죠?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하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에르 르 에르 르르르 에르 르르르 에르 르르에에에에에에에 에르 르르 아르. 그러면은 이것은 아히르. 음. 아히르. 제대로 보니까 진짜 인도네시아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멋있는데. 아히르. 그래서 이거는 앙. 네. 앙 파인. 앙 파인. 응아. 실때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 남기하는걸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지 않는 음식은 아예 안 먹고 먹는 건 엄청 먹어요. 사투라기를 엄청 하는데 제가 애초에 이건 괜찮다. 띠딱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 이니? 응. 띠딱 우사. 배웠었죠 또. 제가 또 그거를 배웠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나 정말 너무 많이 공부를 했어요. 여기 있다. 띠딱 우사 대초개. 조금 짤 때가 있어요. 맵거나. 너무 짜요. 드라루 아실 드라우 드라우 드라루 드라루 드드 엄청 세요 드레 드레 드라우 드라 드 러. 어 드라루 어. 드라우 루 뜨르, 라, <웃음> 괜찮 무슨 <웃음>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트 e r l 아신 u a s 요트 n a m 아신 볼레 o 니마 r 마 a 마 u 볼레 이니 마 o 라기? 마 i 마 i 마 a s u k 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사이즈 물어보시죠? 양, 끝질, 아따우 부 b 음. 포장. 어. 똘롱 그다음 발음 르비 더 많이 라는 뜻입니다 아휴 아그 <웃음> 다음에 응어빠임 응아 응어빠임 까무 응어빠임 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 사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계속 어, 책으로만 배우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웃음> 배울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아직 식사 덜 아직 안 하셨죠? 수다 막칸 아직 뭐안 먹었지? 블룸? 오케이 기타 버르기 마칸 <웃음> 마칸 난 마칸 마칸 기타 버르기 마칸 오케이 네 기타를 가서 밥 주문도 해보고 지금 배운 걸로 밑에 마트에 내려가서 이제 살 것들 좀 사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웃음> <웃음> 진짜 힘든데 <힘들어. 웃음>